그 HTML랑 CSS는 대충 알고 있는데, 뭐 JavaScript는 매우 약해요. <웃음> 네. 누구나도 <누구한테> 그럴걸. <웃음> 일단 HTML부터 볼게요. HTML 네. 문법이고요. 네. 먼저 HTML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그리고 먼저 꺽쇠를 열어야 돼요. 그렇죠. 저게 태그의 시작이고요. 네. 그다음 태그 네임을 입력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div라는 디비전의 약자를 입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꺽쇠를 닫으면은 이게 여는 태그의 끝이에요. 그 div가 뭐라고요? 이거, 네. div는 디브가... 디비전의 약자예요. 무슨 뜻인가요? 공간 그 구획 응. 그런 네. 자고요. 이런 걸로 말해야 돼요. 네, 그런 뜻들이 있긴 한데 네. 태그 용도랑은 좀 달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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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괄호를 닫으면 이게 하나 한 줄의 CSS가 되는 거죠. 음흠. 최종적으로 이런 뭐 형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HTML 아, CSS는 아, 벌써 쉬웠죠?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싶습니다. 뭔가로 내가로 막 세미콜론 다 있더만.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좀 근데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카밀케이스라는 문법을 사용을 해요. 흠, 모르는 거. 카밀케이스라는 지금 보면은 앞에는 소문자로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카밀 다음에 케이스 두단어의합성한데 네. 카밀 다음에 케이스가 시작할 때그 케이스의 C가 대문자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단, 단어들을 이어붙이는 건데 중간에 이어붙는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카멜 케이스 문법이고요. 음, 음. 자, 자바스크립트는 변수가 존재해요. 네. 변수 같은 것은 이제 저장소라고 하고요. 네. 이 저장소는 이렇게 VAR, variable의 헝가리 표기법이에요. VAR 다음에 name는 value하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줘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변수 name이 value다 네 이렇게 name은 음. value라고 써놨으면은 음. 다른 데서 name을 쓰면은 걔는 value로 출력이 돼요 음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역시 css와 같이 선택자가 존재해요 네 왜냐면은 DOM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OM에 있는 태그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css와 매우 다르죠? 정말 2 나옵니다 <웃음> 자, 이 document라는 것은 그 웹페이지를 말해요 그래서 네. 웹페이지 안에서 query selector 셀렉터 그러니까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예시로서 query selector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만든 그냥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있는 문법이요? 아 존재하는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음, 나중에 설명을 음, 할 거고요 컬리 음, 네. 어. 셀렉터라는 안에 이제 괄호는 함수죠 하, 어, 음. 괄호는 함수인데요 컬리 셀렉터라는 함수로 안에 이제 네임이라는 애를 넣어주면은 네. 얘가 도큐먼트 안에서 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찾아요 음. 그래서 아까 변수와 혼용하면은 그 얘를 찾아서 변수 안에 저장을 해 놓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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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에서는 도큐먼트 점이었고 이거는 셀렉터 점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아, 셀렉터는 응. 제가 앞서 보여 드린 요거를 말 말하... 요게 함축된 거예요. 음, 그거 자체가 지금 셀렉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미콜론을 빼고 점 다음에 얘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점 다음에 음. 음.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도큐먼트 커리 셀렉터 한 다음에 .점 음. d d event list semicolon. How do you select the event list? If you s e l e c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해요. s t you can s e l e 함수 t h n t t i o d n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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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에, 웹페이지와 구동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어...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야 할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네. 브라우저에 이제 제가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잖아요. 네. 어, 네이버 같은. 네. 그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실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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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음도 비슷하네 <웃음> 넘어가요. 이거 편집하지 마요 <웃음> 너, 넣을 거예요 <웃음> 아니요 빼버려요 그 역시나 너무 빨리 끝났네요 끝났어요? 괜히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문법은 네.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 그럼 추가적으로 잡아 보여줄까요? 스키. 지 않은 것이 <웃음> 자 잠시만요 여기가 좋겠군 그리고 강의 네. 그맨 끝에라든지 GitHub 사용하는 방법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적어놓을게요 네 자, 음, 오랜만에 보는 자, 아이들 얘가 HTML이자 네헤더라는 태그 네. 열고 닫고 그래서 그 안에 div라는 애를 열고 닫고 음. 아, 클래스라면 빼먹었구나 요 클래스는 네. 구분자예요 지금 보면 div랑 div의 태가 똑같잖아요 네. 그럼, div를 선택하면 이두 개가 다 잡히겠죠. 그쵸. 그래서, class라고 구분자를 사용을 해요. 얘는 layout div인 거고, 얘는 logo 음. div인 거에요. id는 잘안 쓰세요? id는 유니크한 값이에요. 그래서, 네. 웹 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에서 딱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잘안 쓰게 돼요? 할 때는? 일단, id를 안 쓰게 되구요. 일단 네. 유니크한 값이다보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사용을 못하겠죠. 음. 그리고 그 이게 css랑 결합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네. css 반복론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쓰는 css 반복론에서는 아이디를 쓰지 않아요. 그 다른 그 실무에서도 아이디는 좀덜 쓰는 편이에요? 근데 거의 안 쓰는 편이야요런 헤더 같은 애들을 제외하면 얘는 페이지에 딱하나있죠네 저기에 거저 아이디로 헤더를 받거나 그러는 걸 빼면은 거의 응. 사용을 안해요 그럼 그냥 일할 때는 클래스 쓰는 게 편하긴 하겠다 이름이 좀 많아지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는 하나밖에 입력을 못해요 근데 지금 클래스 보면 클래스는, 여러 클래스는 여러 음. 스페이스바를 사이에 두고 여러 개를 쓸수 있어요 어나 그건 몰라요 스페이스바를 써본 적이 없어 스페이스 바를 사용을 하면은 얘는 레이아웃 클래스랑 클리어픽스 클래스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은 클래스로만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거 사이트 아 저거 주소가 왜 저래요? 아 이거는 어 루비라는 다른 개별 언어예요. <웃음> <웃음> 네, HTML에 대한 그게 아니고. 요 나중에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저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냥 이건 루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냥 어, 보게 되면은 이게 지킬이라는 어, 정적 블로그라서 그래요 나중에 깃허브 설명할 때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CSS죠 그 CSS를 따로 파일만 근데 왜 HTML로 했어요 제목을 어, 이게 CSS로 안 바꿔요 AMP 사이트라서 아, 상관없어요? AMP 사이트라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규칙에 따른 게 이거고요. c s s 파일을 음. 보여드릴게요. 음... 자 어디보자. 오랜만에 아, 보네. o d t 아까 n 던 레이아웃 있죠. 점 네. 점이 이제 선... 여기 네. 레이아웃이 선택자잖아요? 네네. 점이 클래스 선택자 g 요 a y o u t is a g o i 0 1 2 8 0 픽셀 음. 그리고 마진 0, 오토 그... 네. 설,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그... 플롯 레포트랑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지? 아... 갑자기 이 나냐 무튼 위치를 고정할 수가 있고 그... 포스트잇으로 아, 붙일 수 있는... 응 요런 거좀 그런 거가 들었더라도 들어, 헷갈리더라고한번 음. 전에 강의를 또 다른 걸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갔는데 일단 강의 시간이 조금 되게 짧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 보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적어놨어요 네. 여기서 어디까지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은 여기 추가해 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묶어서 하나씩 올려서 음, 묶어서? 그럼 여기, 아까 누나가 말한 거는 여기 있거든요? 응. 플로트 엔드, 포지션 레이아웃 근데 CSS 만약에 다 짧아? 다 짧지는 않고요 응. 어느 긴 거를 말했으면 대충 프로시 간단하게만 길 거는 응. CSS는 일단 좀길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짧을까 싶어서 밑에 거를 추가한 거거든요? 음, 음. 그래도 좀 잘했지. 짧아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도좀한 시간도 필요하지. CSS는 그냥 따로따로 따로,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합치는 것보다. 음, 네, 그럼 CSS는 따로 해드리고. 길면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음, 음, 그 길게 같이 하자. 같이 코드를 쳐야 돼요. 하나에 길, 좀 하나씩 길게 하자. 다음부터는 코드 같이 치셔야 돼요. 치어야 돼? 네. 알았어. 음. 그리고 자바 음. 스크립트는 정말 토 나오게 생겼죠 <웃음> 아대가로 처음 본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면은 윈도우 아까는 도큐먼트였잖아요 여기 도큐먼트 네. 여기네요 도큐먼트 네. 문서, 문서에서 쿼리 네. 셀렉터 음. 자 카테고리 메뉴 안에 있는 리스트를 찾아주세요 음. 그래서 파인드 뭐 그런건 안쓰? 그건 jQuery 문법이고요. 음. 그리고 그 태그에 클래스 리스트, 그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태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음. 이게 명령어겠죠? 아까 메서드. 네. 클래스 리스트로 가져와서 액티브, 예, 제가 따로 임의로 명명한 클래스를 토글한다. 즉 누를 때마다 없앴다 나타났다 없앴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액트가 뭐 누를때를 말하는거야? 액티브의 약어예요 그러니까뭐 클릭이라 안 k 고 s 활성화, 활성화 됐다 음. 안 됐다. 아 그냥 네. 토글이라는 거를 활성화 시킨다 그 의미야 그냥? 아니요 이 클래스를 t i v e 다가 i n k is a c t 토글 토글은 주입했다 뺐다를 뜻하는 거고. 네, i 거는 제가 어. 임의로 어. 정의한 어. 클래스 네임이에요. 응. 음. 그런데 왜 앞에 클래스에요. 점이 안 붙어? 얘는 원래 안 붙어도 돼? 왜냐면 이미 클래스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생겼잖아요. 아, 얘는 이미 클래스인 음. 거예요. 음. 클래스로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음.. 이런 명령어들 메서드가 음. 존재를 해요. 음. 그리고 여기 add 이벤트 리스트 는거 있죠. 음. Change들 이 버튼이 바뀌었을 때. 이함수를 실행시킨다 네, 함수. 네. 얘는 무명함수라고 네임이 없죠 음... 함수 종류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얘가 체인지 됐을 때이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v a 은 뭐야, 발? VAR, 아까 설명해드렸죠? 아니, 발? 아니, 아니, 옆에 어떤 거요? 바로, 응, 그거 이거요? 응 이거는 변수 지정한 네임이죠? 이렇게 음. 바로 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변수는 이 버튼의 값이에요. 음. 그래서 이값을 여기다 넣어놓고 음.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location h f 는 윈도우의 위치를 이곳으로 옮기겠다. 인데 음. 그 값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죠. 담아놓고 그 주소는 어디 있어? 그러면 태그에 있어요. 태그에 네 태그에 밸류 속성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얘는 음, 여기서 말하는 태그는 뭐야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오는 거아 이건 좋지 않은 <웃음> 자, <웃음> 페이지 어 이게 짓기다 보니까 자 사이트로 보여줘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은 얘는 지금 a로 되어있는데 이전에는 여기 보면, 여어 보면, 어기 보면, 여기 보면, 여이태그 여기 보면, 여기 보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그러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은 음. 이런 사용자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 v a l 요런 거 인풋에 v a l 가 있죠 이값을 음. 가져와요 음 그래서 태그마다 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고 음. 사용할 수 없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냥 고유 그 넘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값이죠 일종의 아니. 값? 고유 네, 값? 저저 네. 버튼 btn1 뭐 대괄호 대가로, 대괄호는 뭘 뜻해? 대괄호는 배열이에요 배열? 네. 아, 어레이 막 그런 거? 네 근데 버튼이 1번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vair b t n btn01이랑 btn02가 있어요 이러면 은 음. btn0 하면 은 1번이 나오죠? 프로게이밍어는 언0부터 시작해요. 아그 얘기구나. 얘는 아. 하나의 배열인 거예요. 음. 그래서 0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음, 음, 음, 뭔 말인지 알겠어. 들은 게또 있어. 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아, 어 거고. 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음, 그 정말 유익해. 배열이죠. 음. 얘는 뭐야? 개발자 도구잖아. 뭐야? 네크로 개발자 도구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야? 네, 콘솔에서 자바스크립트 테스트를 할수 있어요. 어, 편집기가 필요가 없네. 그쵸? 일단 이쪽에서 실험을 해보고 편집기에 써도 돼요. 음. 와,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 그리고 좋은 점이 이제 그 매서들을 알려줘야 음. 이거는. 개발자 도구에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태그를 선택했잖아요 제가 음, 음. 여기 옆에 는 달러 0이라고 되어있어요 응응 음, 음. 그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제가 선택한 태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음~~ 점을 누르면 메서드들이 나오죠 음~~ 이렇게 오 신기하다 그래서 이 메서드들을 보고 작성을 해도 되겠죠? 음... 지금 쟤가 있으니까 어디 보자 아까 클래스리스트 지못 클래스 찾는거야? 클래스리스트를 찾아볼까요? 어 밑에 있었어 아, 그럼 C를 누르면 진작에 이랬어야 됐죠. <웃음> 이렇게 클래스리스트 한 다음에 점을 음. 누르면 또 나와요 여기 토글 있죠? 토 t is done. I'm going to do 요 텍스트요 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 액티브를 하면은 위에 지금 추가된 걸 보이죠? 액티브 아 그리고 한번더 하면 사라지겠죠 왜 사라졌어? 이게 토글이에요 있으니까 아 없애야죠 없으면 넣어주고 아 토글, 토글이잖아요, 토글 못쓸 때 있는 거야? 그 응용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토글 같은 거? 이게 토글이죠. 음, 아 어, 귀엽다. 이게 토글이에요. 아, 그냥 토글 그그 똑같은 걸로 두 분장만 넣으면은 알아서 하는 거야? 어 클릭했을 때라고 아까 요거만 입력하면 돼요. 클릭했을 때 토글 하세요. 음 그러면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네. 처음에 네. 그 처음에 트루였다가 포스로 바뀌었잖아 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적용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리턴 값이라고 응. 이 명령 구문을 실행을 했잖아요 응러 응. 이거는 왜 실행이 안되는 편집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웃음> 버그가요 그러게요. 갑자기 적용이 안되네. 아 됐다. 지금 true라고 떴잖아요. 예. 응. 얘가 기존에 A, C, T라는 클래스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없으니까 넣어줬다. 해서 true에요. 응. 음. 없어서 넣어줬다. 그러면은 응. 없을때는 false가 되겠죠. 아 이게 처음에는 실행 그리고 다음에 종료야? 두 아니요. 그 처음에는 애드고 그다음에는 리무브예요 음... 제거, 추가, 제거. 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없이 없애, 진짜로 없애고 싶을 땐 그냥 그 문장을 삭제하면 되는 거고 이걸 실행할 때는 그냥 이렇게 트루포스 다 뜨게 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요. 이트루팔스는이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값이에요. 음... 아무런 그 영향을 안 미쳐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아, 펄스하면 막, 막 거짓 막 그럴 고좀 네, 그래. 그러니까 그 결과 값지라서 얘가 제대로 실행이 됐으니까 true인 거고 음. 얘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데 값지를 없애서 음... 펄스인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무브가 있겠죠, 당연히? 음. 클래스에서 랩을 하면은 얘는 음, 리턴 값이 음. 없어요. 음 리턴 값이 없어서 음. 안디 파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리무브를 했으면 엑트라는 명령이 실행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이거야? 아, 음, 그럼 별개인가? 이거는 클래스 네임이지 명령어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다시 이 랩을 추가해주려면 에드. 음... 추가해 줄수 있겠죠? 얘네들은 값이 없어요. 일값이 음... 없어요. 그냥 딱 실행을만 하는 거예요. 저두 개가 액트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지. 아, 아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구문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결과값이 없다는 거예요. 실행만 하고 얘가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안 알려줘요. 음... 얘네들은 실행을 하고, 클래스가 없어서 넣어줬으니까 트루고요. 음. 클래스가 있어서 제거했으니까 펄스인 거예요. 음. 얘네들은 그냥 있든 없든 추가를 음. 해요. 음 계속하면은 뭐 계속 지금 음. 이미 있으니까 음. 추가가 됐지만 아, 값은 음. 계속 똑같죠. 음. 아 약간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겠다. <웃음> 네, 약간. 프로그래밍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다가 까먹는 거지. 어... 그렇죠. 약간 어려울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을 때는 이해됐다가 또 나중에 다시 볼때또 까먹어가지고 뭐였지? 싶은거지 음. 계속 복습해야 될것 같아 이게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응. 안쓰면 까먹어요 응. 그래서 자주 써야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같이 코드를 쓸건데요 응. 뭐 필요해? 어... 나네가 받으랬던거는 받았었거든? 그 프라 개신가? 프라켓 받았었어. 근데 아. 네, 뭐딴거 쓰려면 딴른 거도 받지 뭐. 일단 통일을 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에서? 에디터야. 아 통일하는 게 낫겠다. 어, 네. 통일. 에디터를 아, 통일하는 낫겠다.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이라고 들었어. 통일. 통일. 음. 응, 너가 그라켓 받아들였어 근데 그거 초보자용으로 제가 좋다고 한 거였구요 어. 응. <웃음> 기억력 좋다 난 그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웃음> 받아? 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 이걸로 저랑 같이 코딩을 하게 되실 거예요. 뭐 하까지 거 하지 뭐 쉽게만 알려줘. 제가 이렇게 코드를 키워 잘 보이죠 이 사이즈. 어잘 보여. 네이 정도로 키워. 아 근데 내가 또창 틀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긴 하겠다. 음, 일단 고려해서 이 정도 사이즈로 할게요. 이거 무료지? 무료입니다. 왜 느리실까? 이번 거는 편집해도 10분도 안 나오겠네요. <웃음> <웃음> 근데 약간 나는 네. 학원에 다녔었잖아. 그래서 좀 이해가 그냥 빨리 빨리 조금 그러니까 HTML이나 CSS 조금 빨리 이해된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는 좀그 편집할 때는 약간 설명 부연 설명 같은 거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은 들어. 네. 이번 거부터는 음, 옆에 붙여놔야 그 되고요. 좀. 다음 거부터는 필이 있어야 되죠. ppt가 없으니까. 음. 그니까 러 누가 봐도 쉬울? 관심이 있으면 쉬워질? 음. <웃음> 이거 추가 작업 선택 안 해도 돼? 설치할 때 추가 작업 선택이 있다고 하고 네, 뭐안 하셔도 기... 안 해도 돼 네. 저도 업데이트 해놔야겠네요 집에서 안 쓴지 오래돼서 <웃음> 어 한글판이라 좋다 랭기지 변경할 수 있어요 네 한글이 좋아 아 계속 네가 쓴게 이거야? 아 최근에 바꾼 거예요 몇달 전에 음.